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요즘 제 리뷰에 자주 등장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? 바로 온습도계입니다 온도와 습도를 비교해야 하는 제품을 리뷰하다 보니까 온습도계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이 제품을 이렇게 사용하게 될지는 생각도 못했네요 사실 개별로 리뷰를 하려고 구매한 제품인데요 제품의 용도를 찾을 수가 없어서 리뷰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고 관심을 갖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리뷰를 짧게 해 보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온습도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온도와 습도가 표시되는 제품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시간까지 표시되는 제품인데요 탁상용 시계에 온도와 습도가 측정되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도와 습도는 여름보다는 겨울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. 저는 습도를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더라고요. 온도는 몸으로 느낄 수 있지만 습도는 확인이 쉽지 않죠. 사실 온 습도계가 필수품은 아닌데요. 그래도 있으면 좋습니다. 습도를 유지하는 건 평소에도 중요하지만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. 실내 습도가 40% 이하로 떨어지면 바이러스 활동이 더 활발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감기나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제주는 다행히 바다가 가까이에 있어서 습도가 40% 이하로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는데요 건조한 지역에서는 가습기를 사용해서 습도를 면밀하게 체크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냉장고에 붙여두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 냉장고에 붙일 수도 있고 받침대가 있어서 거치도 할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 전자잉크로 되어 있다는 건데요 각도에 상관없이 화면이 굉장히 또렷하고 배터리를 한번 넣어두면 진짜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면 귀여운 얼굴 표정이 보이는데요 얼굴 표정을 보고 현재 실내 상태가 어떤지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표정이 <웃음> 일그러지는데요 너무 더울 때는 태양 아이콘이 함께 뜨면서 땀을 흘리고요 습할 때는 얼굴 옆쪽에 물방울이 함께 표시됩니다. 이모티콘이 아주 귀여워서 사용하는 재미가 있죠.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한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은 과연 온도와 습도가 정확할까인데요. 스위스 디지털 감지 센서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어느 정도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정확한 온습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런지 더 의심이 되네요. 이 제품은 온습도계라고 하기보다는 탁상용 알람시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연결 기능이 있어서 샤오미 제품과 자동화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어떻게 설정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제품 설명에는 분명히 된다고 하는데 이 제품은 샤오미 스마트 가습기하고만 연동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탁상용 알람시계로 사용하고 있고요 요즘은 전기히터 제품을 리뷰할 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죠 이 제품은 처음 받으면 진짜 당황하게 됩니다 제품을 아무리 살펴봐도 버튼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이 제품은 앱을 통해서만 모든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자동으로 동기화가 되고요 알람 설정, 알람 사운드, 백라이트 밝기 모두 앱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전용 앱이 있긴 하지만 모두 중국어로 되어 있어서 미홈에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합니다. 온습도계를 미홈에 연결할 때 살짝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요. 지역이 한국으로 되어 있으면 제품이 절대 뜨지 않습니다. 프로필 설정에서 지역을 중국으로 바꾼 후에 상단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온습도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디자인이 참 괜찮은 게 버튼이 숨겨져 있어서 아주 깔끔하게 보이는데요. 하단의 받침대처럼 보이는 부분이 바로 버튼입니다. 버튼은 아래에 있지만 위에서 그냥 누르면 되는데요. 평소에는 백라이트가 켜지고요. 알람이 울릴 때는 알람을 멈추는 버튼으로 사용됩니다. 이 제품도 역시 스위스 디지털 감지 센서가 들어있다고 하는데요. 왜 같은 장소에서 두 제품의 측정값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. 어떤 제품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네요. 온도는 거의 유사하게 표시되지만 습도는 2% 정도 차이가 납니다. 이건 왠지 제품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. 두 제품 모두 오차가 있긴 하지만 온도는 상당히 정확한 느낌이고요. 습도도 제품 속에 나와 있는 오차 정도라 말도 안 되는 수치가 표시되지는 않습니다. 현재 실내 상황을 파악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는데요 저는 온습도계를 보고 오늘 우리 집 습도가 참 괜찮네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고맙습니다 에헤 이게 있으면 참 좋은데 뭐 없어도 되지 뭐 <웃음>